정말 이 아이만 넘기면 돈을 준다는 거지? 이미 며칠 동안 굶었어 빨리 보내달라고 엄마, 엄마 어디로 가는 거야? 걱정 안 해도 돼 앞으로는 이 아저씨가 널 봐줄 거야 이번 실험도 실패인가? 이제 이것도 쓸모없어, 폐기처분해 폐기라니? 무슨 말이야? 이것만 끝나면 풀어준다고 했잖아! 그럼, 마취 시작하겠습니다. 결국, 이렇게 됐구나. 믿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었어. 뭘 바라고, 뭘 원해서 여기까지 온 건지. <웃음> 바보처럼 살았네. 이제, 이대로 그냥 죽는 걸까? 나는... 만약... 나에게 한번만 더 기회가 있다면... 과거로 돌아갈 기회가 있다면... 나는... 뭐야 여긴? 왜 갑자기 이런 곳에... 아까까지 나는 분명... 일단 좀 걸어볼까? 가벼워? 이 가벼워? 이정바는 비교다 할수 없을 정도! 야니 이미 살았는 게 아니네... 도대체 내 몸에 무슨 짓을 한 거야? 아니, 다른 증개님! 저기... 저희 뒤쪽에... 민간인이 소울장크에게 공격받고 있습니다! 뭐라고? 대피 권고를 듣지 못한 건가? 저희들이 가서 구하겠습니다! 아니... 잠깐 대기해라... 아무래도... 우리가 나설 필요는 없을 것 같군. 저... 저 아이는 대체... 어떤 상황이라도 희망을 버려선 안 되네. 자, 내말 들려? 그래, 잘 들리네 좋아, 바로 익숙해진 것 같네 일단 이 오퍼레이션 시스템으로 카인이 있는 위치를 안내해줄게 하지만 카인은 이미 손쓸수 없을 정도로 성장한 소울장크야 위험해지면 곧바로 도주 루트를 알려줄 테니까 고민하지 말고 도망쳐, 알았지? 됐고, 어디 있는지 말해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싸우려는 거야? 그 이전에 넌 대체 정체가 뭐야? 괴물 비슷한 거? 그, 그냥 평범한 인간이잖아! 겉보기엔 그렇겠지! 하지만 넌 평범한 인간이 이렇게 날뛸 수 있다고 생각해? 아, 도대체 내 몸에 무슨 짓을 해놓은 거야, 그놈들은! 그건 또 무슨... 아니, 일단 알았어! 나중에 더 얘기해보자! 두다른 고기인가? 역시 이것이다. 먹을게 많아서 나쁘지 않아. 히히 소울당크이면서 인간 수준의 지능을 받고 있어서 각성차라고 불리고 있어. 자! 발버둥치나 죽어라. 겁에 질린 얼굴을 보며 즐겁게 먹어줌. 대단한 건가 싶었는데 날 먹겠다고 했잖아 정말 힘들어 말도 안돼 너희들 해이란 꼬막 브로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압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상은 맞는 것 같군 저 아이가 소울워크라는 말씀이시군요? 지금까지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정말 굉장하네요 아, 아론 총령님 상황 종료입니다! 카이는 죽었습니다 응, 전보다 훨씬! 몸이 가벼워진 것 같네 수고 많았다 우선 우리들과 함께 도시로 돌아가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군